음 그지 그 혼합충이 왜 위도랑 계절에 따라서 달라지는지 설명해 줄수 있을까? 어그 태양 태양을 받는 면 양? 이 음. 위도랑 경도에 음. 따라서 다 다르고 음. 계절도 그 온도에 따라서 달는지는가다 음. 달라가지고 아 그래서 이제 혼합충이 아까 수아가 설명한 대로 맨 위에 있는 거니까 얘네한테 아, 영향을 받는구나 네음 그래서 간 맞는 거야? 네아 그렇구먼 근데 왜 A층이랑 C 층 사이에서 왜 조금이라도 일어날 수 있을 거 아니야? 왜왜안 일어나지? 시층에서만 이제 시층끼리 얘기를 물어보는 게 아니고 왜지? 네. 음. 어... C는 C는 음. B는 계속 온도가 바뀌는데 음. 아, A는 온도가 계속 바뀌는데 음. C는. C는 온도가 음. 거의 일정해요. 바깥에가 어떻든 어떻든 음. 그걸 보고 그 이유가 뭘까? 잘안섞그 대류가 별로 없으니까. 어 맞아. 그리고 요거는 하나 잘 봐둬야 되는 게 여기 있잖아. 네. 일단 여기가 어디 뭐지? 수온약층 맞아 수온약층 밑으로 와서 온도가 어떻게 되고 있어? 낮아지고 있어요. 대류 현상이 뭔지 알아? 차가운 게 아래로 아, 네, 아래로 가고 뜨거운 게 위로 가고. 음, 그지. 그럼 수용소 온약층에선 대류가 일어날까 안 일어날까? 어, 그 위에 혼합층보다는 안 일어나는데 조금씩 일어나고 일어나요. 음. 어쨌든 아니라는 거지? 네. 음, 이유가 여기 밑에가 더 어떻기 때문에? 낮, 낮아서. 어, 온도가 낮아서. 그지? 네.